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먹불입니다 오늘 나가기 전에 빨리 한 화장 찍어보려고요 먼저 에르츠딘 스킨을 이용해서 얼굴 결을 따라서 한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요새 가을 들어가면서 환절기라서 입술이랑 이런 입술 주변이 좀 뜨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 전에 미리 립밤으로 입술을 먼저 발라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립카라멜인데 되게 좋아요. 꽃크림부터 바를게요. 더포 패셔널 맷돌 굴리듯이 굴리면서 모공을 채워줄 거예요. 새로 나온 더블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을 입혀서 엄청 흐르는 향이에요. 자, 더 툴랩 브러쉬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르게 발라줍니다. 특히 코 부분을 바르실 때 아까 전에 발랐던 프라이머가 밀리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거는 중간에 컨투어링을 한번더 들어가거든요. 한번해 주시고 그기에서월커힐링 스펀지로 두드려주세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지지 않은 큰 잡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루나 컨실러를 이용해서 소리 그려줄게요. 쓰리콘세 와이즈 맨날 바르는 벨벳 립 틴트고요. 그리고 항상 매일 바르는 바비브라운 토스트로 음영을 먼저. 또기 음영을 넓게 잡아줍니다. 아이올 지금 보시면 아이올 있죠? 눈썹뼈 손목에 스냅을 힘을 빼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요새 진짜 매일 사용하는 파레트입니다. 롬앤 건데 글램데이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력이 진짜 오래가고 색조합이 정말 잘 나온 팔레트예요. 오케이. 여기 이쪽 에 색상. 이긴가에서 새로운 플랫 리퀴드 립스틱 6종이 고하는데 오늘의 픽은 이 코랄 코코아라는 색상입니다. 안 까전에 진짜 부드럽게 발랐는데 벌써 이렇게 매트하게 보이시나요? 그걸 하고. 음막을 꺼줬어요. 아까 전에 파레트에서이 색상 저는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쌍꺼풀 라인 바로 아래 정도까지만 해서 언도도 앞부분이 트일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이렇게, 여, 여기 정도까지, 메꿔주세요 맥의 허니러스트로 언더 부분만 살짝 빨리 드라이를 하고 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리 메이크업 완성했습니다. 힘을 뺀 아이메이크업과 그 다음에 가을가을한 코랄 립 메이크업 포인트고요 그리고 잘못 자른 머리 아머리 앞머리가 포인트입니다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